야 갈치는 얼마에요? 두 마리에 한 마리에 와 그게 어디서 하냐에요 제주도 와와 와. 갈치 값은 여전히 비싸요? 아 여전히 비싸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있비음 맞아 야 이게 은갈치네 은갈치 야 이거 정말 큰 거다 요즘 에크 기가 많이 없 어요？아, 복사 음. 는 음. 그나마 조금 물을 챙겨 와 가지고, 아니 딸래미 라는 거 머리 는 버릴 게요. 와낚 시가 있다. 날 씨로 낚시로 잡은 거구나. 이게... 아. 사장님, 생선 장수 몇년 차세요? 4년차. 4년차. 야, 전주가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. 바다가 없는 동네에도 생선은잘 드시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사이고 무슨 동네에서 어들 시장에서 가져온 거예요? 이건 성 성은... 평화동 무슨 시장? 아, 어, 저, 이건 사입은, 이런, 이런 수산물은 어느 시장에? 아, 중앙시장. 중앙시장. 네. 생선은 이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그 그러니까 이마트 가면 다 만들어 있으니까. 그니까. 음, 아. 맞아. 나자마자 스타일이 스타일이 예쁘게 놀고. 아 예쁘게는 안되고 좀들야돼 <웃음> 자시만 머리랑 잘라가서 딸러가, 가바할요야 머리 안시고요 이거 다있어요 얼마에요? 한 마리에 천 원씩. 원씩. 야, 어, 한번더 써야 되겠다.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사부 조장입니다. 야 오늘 창업통이 간다. 오늘 전주의 어감 어감 생선가게에 왔는데요. 오늘 생선가게 잘생긴 사장님 이정, 이정용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예. 사장님 저기 야생선가게 그러면 다들 정말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. 야 생선가게가 어렵다는 것은 첫째 1번 야 이거 이거 살아있는 생물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정리하고 이 생선을 관리하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나요? 어렵죠 <웃음> 어려워요? <어렵다. 웃음> 아 그렇구나 오래 오래 보관하는 게 어려워요 아 오래 보관하는 거 저도 예전에 제가 일식집하을문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받았을 때 A급이 있고 B급, C급이 있었어요 A급은 한 10일 사는 거고 <웃음> 그건 금방 죽는 거고 어 이, 이런 하루 관리하는 거 정말 어려웠었고요. 두 번째 아까 보니까 아사님 칼질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던데요. 생선 가게 그러면 사람들이 또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린내예요. 예 이제 비린내하고 친해지셨겠네. 저는 이제 뭐변해게 됐죠 아기분시구나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좋아하시는 분 분들, 예민하신 분들은 예. 싫어하시는 아 그냥 그냥 예. 생선 가게 하고 파리 날리고 지저분하고 애는 하는 그하곳니까 쉽게 이렇게 두루지를 못 하시나요? 아, 그래도 음. 다른 생선 가게에 비해서 되게 깨끗해요. 네, 그나마 제일 어 아, 맞아요. 네. 어 조명도 죽이고 막. 다른 어 그럼요 그럼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여기 전주 평화동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생선을 여기서 회를 떠가거나 아니면 요 선어를 만들어 가거나. 이런 거고 배달도 하나요? 지금 아직까지는 배달 응. 안 하는데요. 예, 지금. 앞으로는 배민 네. 어. 배달 네. 이런 거 하실 거죠? 네, 네. 예, 아 맞아요. 아 그래서 배달 회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여기 와서 떠서 회를 떠서 가거나 네. 아니면 아까 보니까 뭐 고등어라든지 갈치 이런 거 직접 네. 어, 사가는 이런 거 많이 할것 같은데 생선 가게 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일은 뭐예요? 은 일단은... <웃음> 한번 오셨던 흘린들에 다시 오셔가지고 예예 해가 될 거, 이런 해가 예. 될거아 전에 사갔던 거 맛있었다 아, 아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야 진짜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선 가게를 창업 시장에서는 생선 가게 창업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서 생선 가게를 잘안 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다 아 이거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생선 가게가 있지만 로드샵으로 이렇게 생선 가게는 재래시장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요 생선 가게를 하신다는 그 자체가 더욱이나 사장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장님이 하시면 이 동네 주부들의 팬클럽 회장님에도 되실 것 같은데 어머님들 많이 오시죠 그래요 아 그리고 <웃음> 생선 가게 사장님은 생선을 많이 드시나요? 원래는 안 먹었었는데요. 아 어, 그래요? 네, 이걸 하면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아그시구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 제일 맛있는 생선은 어떤 겁니까? 지금은 오징어가 있어요. 아 오징어? 네, 오징어 비싸서 그렇지. 아, 상징을 할지 뭐 예. 많이 팔립니까? 그렇구나. 첫이에요, 지금요. 아 혹시 그 저는 회참 좋아하는데요. 회를 먹을 때 맛있는 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쌈장이거든 쌈장. 이것도, 쌈장. 맛있는 쌈장 이런거 좀 안하실래요? 저희 저희가 막붕 받아서 쓰는 데가 아 그래요? 네, 맛있어요 아, 맛있습니까? 예. 네, 여러분들이 써봤지만 그중에 예. 좀 좋은 곳을 제가 찾아가지고 아. 네, 다들 맛있다 맛있다고 아, 서울사람들, 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데 이 허영만 선생의 식객에 보면 야, 이런 막회는 쌈장에 먹는 게 이게 네, 최고거든. 네, 앞으로 사장님 저기 생선 가게 열심히 하시면서 네. 야,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뭐 하고 계실 거예요? 저는 10년 후에도 이걸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바로 그만두거나 그랬 아, <웃음> 때문에 예. 이제 조금 몸이 편해지려고 하면은 뭐진 남성이라고 해야 할까요? 예, 예, 예. 그걸로 좀해 가지고 이 생기라는 것다 예, 오늘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동에 어감의 이정용 대표님 만나봤는데요 야, 오늘 이정용 대표님의 어감 이렇게 보면서 야, 생선가게 사장님도 정말 잘생겼구나 라는 생각 하나와 생선가게도 아주 깨끗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이마트 생선가게보다는 이런 로드샵 생선가게에 오면 야, 훨씬 더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즐거운 이 바다음식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전주 평화동에 오시면 이정용 대표님 이어가 이 오시면 아주 재밌는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창업통이 간다 예, 여기, 여기까지입니다. 인사 한번 하시죠.